반갑습니다. 초론공인TV 소장 방이선입니다. 오늘은 설 명절이 끝나고 처음 맞이한 그런 토요일인데요. 하루 종일 오늘 너무 많이 바빴습니다. 상담이 많았었고요. 설 지나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집을 사시거나 투자를 하실 분들의 발걸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느껴졌던 그런 하루였었습니다. 오늘 그 신문에 이렇게 난 기사를 보니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예전에는 60일 안에 그걸 신고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반영이 좀 늦어졌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걸 30일로 단축을 했었죠. 어, 30일 안에 이제 신고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잊어버릴까 싶어서 오늘 계약했다. 그러면 거의 일주일 안에 신고를 다 끝내놓고 그렇게 하곤 했었어요. 어, 일이 바빠서 잊어버리면 막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어, 그랬던 그걸, 어, 이제 정부에서 지금 정책을, 어, 네이버에 법 발의된 걸 보니까 등기 신청일 있죠. 그동안은 계약일 기준, 30일이었어요. 그걸 이제는 잔금을 다 치고 등기 접수하는 그 등기 접수일부터 30일 안에 실거래 신고를 하도록 이게 완전히 바뀌는 게 발의가 돼 있어요. 뭐왜 이렇게 번거롭게 정부에서 자꾸 정책을 바꾸느냐 이랬더니 조작을 하기가 쉬웠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실제로 등기까지 다 하지를 않고 만약에 주변에 집이 시세가 10억이 움직였어요. 어 근데 팔려 의도도 없는데 어그 아파트 가는 장 중에 우리 아파트 단지가 시세가 높게 이렇게 거래가 된다는 걸 하나의 그 기준점을 삼아 주려고. 어 계약을 높게 계약을 하고 의도적으로 높게 내놓고 높게 계약을 하고 그리고 30일 동안은 실거래 신고를 그 안에 해야 되니까 특히 그런 경우에는 실거래를 또 바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실거래 신고를 어, 실거래 신고 한 날로부터 어 이제 그 취소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게 뜨가 있겠죠 그 실거래 내역이 그래놓고는 30일 그 안에 이제 취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실거주 하실 분들은 국토부에 반영되어 있는 그 실거래 기준 금액은 굉장한 기준 금액으로 작용을 하고 각종 데이터에 그게 다 이용이 됐었어요 뭐저 역시도 뭐 한국 그 부동산원행 시세를 조사를 해서 입력을 하는 부동산이거든요 가장 기준으로 삼았던게 그국토부 실거래 내역을 가장 참고를 많이 하게 되죠 뭐 오늘 예를 들어 계약을 해서 매매가가 10억에 거래가 된게 있다 해도 최종 실거래 신고되고 난 이후에 그걸 반영을 해서 시세 입력을 하곤 그렇게 했거든요. 왜냐 오늘 계약인 게뭐 내일 또 취소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실거래 신고 정도만 돼도 취소를 좀덜 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오히려 실거래 신고하는 거를 집값 올리는 거에 응용을 해서 어, 활용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다는 거였죠 당장 집을 내놓으러 오실 때 아, 소장님 이 얼마에 내놓으면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어, 매일 부동산을 들여다보시는 그런 그실 거주하고 계신 뭐 주민들이 아니시라 하면 정확히는 잘 몰라요 시세를 뭐 대충 얼마 정도 한다던데 소장님 이 집을 뭐 얼마에 내면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얼마에 내세요 이렇게 하기도 또좀 애매할 경우에는 아예 보니까 뭐 최근 언제 언제 며칠자로 실거래가 얼마 정도는 신고가 돼 있습니다 그냥 이거 참고해서 급하시면 어 그보다 좀 저렴하게 내시면 될것 같고 안급하시면 뭐 원하시는 금액만큼 내놔 놓고 어 새로운 임자가 났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되겠습니까 이 정도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만약에 뭐 11억 5천에 거래된 게 나와 있다. 그러면 뭐 소장님 12억에 내놓고 뭐 손님 이렇게 뭐 고객분이 이렇게 오시면 금액은 조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지는 이런 식의 기준이 되었던 금액이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뭐 악용을 많이 또 해왔던가 봐요. 어, 그랬던 거를 그동안은 계약 취소를 해도 그게 다 삭제가 돼버리고 흔적이 남지 않았던 그런 그게 어, 최근 얼마 전부터는 해제나 뭐 취소 이런 그거를 하게 되면 이력이 그대로 남아 있도록 해놨었거든요. 그 실거래 사이트 그 자체에 하나의 기준으로 이제 그걸 좀 들여다보라고 그렇게 했던 게 이제는 아예 그냥 법 발의를 아예 등기 후에. 그러면 완벽하게 실제로 거래가 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실제로 거래한 가액 신고인 거죠, 그게. 그 계약 그 등기 친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제 신청을 하라고 돼 있으니 실거래 신고를 허위는 이제 거의 대부분 다 걸러질 것 같고, 어 그렇죠. 어, 근데 이제 문제점은, 어.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계약을 지난달에 했는데 잔금이 올 12월 말에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래가 있어요 그리고 뭐또 양정일 구역 같은 경우도 딱 1년 만에 잔금을 쳤던 그런 계약도 있었어요 이거는 프리미엄 1억 8천대 거래를 했는데 프리미엄 6억 가던 시절에 잔금을 쳤어요 근데 그건 잔금 친 날로부터 이제 30일 안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되니 정부 차원에서 보면 어, 이게 도대체 뭐지? 다운 계약인가? 그런 의심이 갈 수도 있죠. 시세는 움직이는데 어, 그런 예외적으로 특별하게 잔금을 길게 잡은 그런 계약건이 아니다라고 하면 통상 계약일부터 한달 뒤에 중도금, 중도금부터 한달 뒤에 잔금 기존 아파트는 보통 그렇게 거래를 하고요. 재개발 지역은 계약서 쓴 날로부터 통상 한달 뒤에 잔금이에요. 통상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들을 하는데 뭐 길게 보면 그냥 지금 시세는 올라와 있는 시세는 아 평균 두달전 시세구나 그냥 요 정도가 생각해 버리면 그건 또 걸러질 것 같고요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등기 신청을 하고 나서 이렇게 실거래 신고를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등기 다친 거를 30일 안에 실거래 신고를 다시 해라 그 내용은, 등기 내용 안이다 들어있잖아요. 매수인적도 있고, 매도인적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는 그냥 그만, 한수 더 편한 거를 원한다면, 어, 중개를 하는 소장 입장에서의 업무 양을 놓고 본다면, 그 등기소에서 자동으로 국토부로 통지가 돼서, 그 실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이 돼서 뜨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일 많거든요. 실거래 신고하려고 하면. 뭐 이왕 이렇게 된거 그렇게까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 근데 뭐 근본적인 지지로는뭐 저는 찬성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왜집 시세를 어, 30일 안에 원래 계약일부터 신고하게 돼 있었잖아요 30일 안에 급하게 빨리 빨리 시세를 파악하고 반영해야 될 경우에는 뭐 어떤 경우에 그 반영을 하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그보다 더뭐 높게 내려고 맞죠 내는 입장에서는, 집을 내는 입장에서는, 어, 그러다 보니, 어, 정부 차원에서 집값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그런 장에서는, 어, 오히려, 빨리빨리 어, 빨리 시세를 파악하게 해주면, 부동, 그, 정부에서 생각하는 소위 투기꾼 그런 투기꾼들한테 지금 정부가 빨리빨리 빨리 요렇게 움직였어요. 빨리빨리 빨리 참고하세요. 이것밖에 안 됐던 거예요. 맞죠? 그거를 제대로 딱뭐한 달이 걸렸던 두 달이 걸렸던 뭐 1년 뒤에 등기를 치던 제대로 거래한 거를 실거래가 기준에 그냥 제대로 올려놓으면 그건 뭐 알아서 참고하겠죠. 소위 정부에서 보는 뭐 다주택자 이꼴 뭐다 투기꾼으로 보니까 뭐 그렇게 뭐 본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집시세를 제대로 모르는 입장에서 내 집을 살려고 어 이렇게 집시세를 그냥 또 직장이 너무 바빠서 일일이 각그 뭐 원하는 집 지역마다 발품을 못 파시는 그런 분들이 인터넷으로 그냥 손품으로 살려고 할 그런 경우에는 집값 시세를 벌써 두달전 시세를 보고 내가 집값을 정해야 되니 그럴 때는 그걸 참고를 하셔서 원하는 그 지역의 부동산에 또 통화를 하면서 현재 시세를 잘 파악하고 계신 그런 소장님들과 거래를 해야 되겠죠 이제 부동산 그 소장님을 선별을 할 때도 시세를 정확하게 리딩해주는 그런 부동산 소장을 만나는 게또 하나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무수택으로 계신 분들은 어집 현재 흐름을 면밀히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으면 아까처럼 이 시세가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걸 몰라서 더 판단을 못할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다주득자분들은 내가 현재 집을 여러 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적어도 내가 갖고 있는 집의 시세 정도는 또 챙기시거든요 오히려 피해를 보면 이렇게 되면 정보의 어떤 그 기울기라 해야 됩니까? 정보의 그 기울기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한테는 훨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요. 뭐 하여튼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큰 틀은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거래 행글, 실거래 뭐딱 그대로 반영되는 게 답이죠. 뭐 실컷 뭐 신고가 찍었다 해가 아, 이거보다 뭐더 높게 낮게 했는데 어느 날 사라지고 없어요. 그거 다 장난질 친거 아닙니까? 그죠? 그 장난질의 실거주자는, 어, 그게 시세인 줄 알고, 뭐, 그 비슷한 금액이 나와도 사야 되는 금액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봤더니, 뭐, 1억이나 높았던 그 실거래가가 허위였고, 이미 뭐, 취소돼버렸다그 나는 그 금액에 샀다. 뭐, 당할 수 있잖아요. 맞죠? 뭐 이러든 저러든 뭐다 정확하지 않고 빨리빨리 파악했던 그 시세가 집값 올리는데 작용돼서 올라갔던 그 시세였다 하면 빨리빨리 올리놓으면 뭐합니까? 맞죠? 그런 통계 빨리빨리 도 잡으면 뭐합니까? 음. 그런 거다 걸러내고 한두 달 늦게 반영되더라도 제대로 된 거래 금액이 반영이 되고 오히려 그걸 제대로 그냥 평가해서 그 기준으로 2개월 전 시세인데 소장님 지금은 뭐 어떻게 거래가 됩니까? 이렇게 상담해서 하는 게더 거품을 걷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정부가 이건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은 못했는데. 뭐 이렇게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면 실거래가에 등기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는 안 될까요? <웃음> 그런 정책을 개발하는 분들한테 진짜 어떤 보상이 따라가도록 하고 그런 좀그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요 기사가 오늘 이렇게 실려 있길래 어 한번 유튜브에 한번 업로드해 봐드립니다. 어 오늘은 오셔갖고 제가 상담했던 그 내용들이 재개발 지역에 어 철거를 앞두고 있거나 철거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물건들의 수요가 오히려 더 많았고요 그런 상담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또박을또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같은 때는 뭐 부부가 함께 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친구 간에 그 다음에 어머님을 모시고 이런 식으로 오셔고 실거주하실 만한 그런 집을 찾으시는 분들의 상담이 오늘은 정말 많았었습니다 아마 뭐 3월달이 되면 또좀더 바쁘게 움직일 것 같고요. 어, 거래량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설 지나고 할 때까지. 어, 근데 그중에 괜찮은 물건들은 다 빠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 실거래는 이제 등기 신청 이후 30일로 바뀌는 법 발의가 되어 있다는 내용을 소식을 전해드리고 오늘 하루 마감할까 합니다. 행복한 토요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